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TS진이 K돌 1일 월간 랭킹 모두 1위에 오르며 막강 글로벌 인기를 빛냈습니다. 진은 K돌에서 진행된 2023년 2월 랭킹 투표에서 2월 28일, 1일간 1억 4780만 5740개의 하트를 받아 1일 랭킹 1위를 차지해 K돌 레코드를 달성했는데요. 지는 앞서 2월 4일, 2월 10일, 2월 14일, 2월 26일에도 1일 랭킹 1위를 차지한 바 있어서 이로써 2월 한달 동안 1일 랭킹 총 5회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일 랭킹 1위의 명예와 함께 2월 한 달간 총 하트수 2억 9,600만 8,059개를 받으며 월간 랭킹 1위 왕좌에 등극했습니다. k 돌은 미국, 일본, 동남아, 한국 등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이용자 투표를 100% 순위에 반영하며 매일 한국시간 자정에 리셋하고 누적 투표로 일간 주간 월간 순위를 결정한다는데요. 이를 통해 케이팝 아이돌의 인기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간 랭킹 1위 아이돌에게는 우승 혜택으로 수도권 지하철역 두 곳에서 1개월 동안 독점 시행 광고가 랭킹 2위 3위에게는 수도권 지하철역 한 곳에 독점 시행 광고가 주어진다는데요. 광고 디자인은 폐능모를 통해 선정하고 케이 돌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는 지난 12월 월간 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해 웃음 리워드 광고가 청담역과 강남구청역에 2월 18일까지 진행됐었습니다. 또 1월 월간 랭킹에서는 2위를 차지해 리워드 광고를 3월 1일까지 고속터미널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팬들은 K돌 1일, 월간, 둘다 1위라니 정말 대단해. 격경사다. 김석진 조교님, 일병 진급도 축하해. 석진아 K돌 1위 축하해. 일병 진급 선물 같아 지하철역 어딘가에 후광이 비친다 했더니 우리 석진이 광고 때문이었군. 어디서나 빛을 바라는 월드와이드 앤서 K-돌 리워드 광고 너무 멋지다. 김석진 만나러 지하철역 가야 겠어 너무 설렌다. 안구정화를 부르는 비주얼 김석진. 많은 사람들이 광고 보고 눈 호강했으면 좋겠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이 군복무 중이라 자리를 비운 군백기 중이지만 식지 않는 인기로 진이 언제나 팬들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